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0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이 작품이 훌륭한 명작 드라마가 될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번화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만 정겨울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모르겠군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나올 것 같으니 마음을 다 잡고 주애라 남유진의 파멸을 바라며 20화 리뷰 및 21화 예고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그냥 정겨울이 대왕 고구마 스페셜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의 착하고 불쌍한 주인공 정겨울도 이쯤 되면 악당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겨울이 usb 들고 그냥 경찰서로 갔으면 본인도 살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풀고 저태양도 오세린이랑 유학가서 행복하게 살고 주에라는 평생 감옥에 썩는 거였 는데요. 물론 그러면 드라마가 끝나버리 지만 스토리 전개를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맞춰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20화 까지 많은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수 장면들이 더욱 시원 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21화부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우리가 20화에서 느낀 건 안타깝게도 정겨울은 주애라를 잡기에는 그렇게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건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주인공을 답답하고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정겨울이 혼자 다 해결하는 원맨쇼의 느낌보다는 오빠 정영준이나 서태양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오세린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한걸음 한걸음씩 주애라의 구속을 위해 나아가는 합동 스토리로 전개된다는 좋은 구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이 좋을까요? 먼저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은 그 누구에게도 본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다시 또 주에라의 방해를 받을 것이기 분명하니까요. 앞으로의 문제는 이미 usb 안에 영상도 다 삭제했기 때문에 물질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희망은 주애라와 남유진의 자백 밖에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동료를 넘어선 불륜의 관계라는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어요. 19화에서 주애라는 가짜 목격자에게 10억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주애라와 남유진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사용했다면 그 증거들이 남아있겠죠. 문제는 회사 안으로 정겨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이 쥐에라 회사의 법무팀장으로 들어가서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는데요.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보면 남유진의 여동생 남유리가 정영준을 좋아하게 됩니다. 남유리는 본의 아니게 정영준에게 남유진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고 정영준은 그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탐색해 나가겠죠. 정영준은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에게 지금은 분노하고 있지만 겨울이를 진정으로 아꼈던 사람으로서 무언가 친근함을 느낍니다. 정영준과 정겨울은 협동하여 주애라와 남유진의 뒤를 파헤치게 되겠죠. 사건의 실마리가 잘안 풀릴 때쯤 서태양이 주애라를 알아볼 것입니다. 결국 정겨울 정영준 서태양이 주애라를 완벽하게 포위해서 감옥에 평생 썩게 만들 것입니다. 비밀의 여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고구마들은 잊어버리고 시원한 사이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 어떻게 활약할지 감이 오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이 다시 행복을 찾고 주에라와 남유진의 완벽한 파멸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